일단 저희가 7명 정도 와가지고 장을 봐왔습니다. 저희는 잘 놀다가 이제 갑니다. 여수, 해상케이블카 여기는 티켓 모임 발매지. 저희는 일반입니다. 크리스탈의 밑에 아래가 유리 투명입니다. 어, 그러니까. 2 5으로이2 5로 이쪽으로, 이쪽5로 이쪽으로, 이쪽으로, 이기으로이쪽어로 이쪽으로, 이쪽으로, 어쪽으로 이쪽으로, 이쪽으로, 이이쪽말로지 말고. <웃음> 혼자 타면 더. 나가는 <웃음> 어? 거. 이쪽으 여기 <목소리> 게 여기 보시라 케이블카 타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 은 이렇게 공간이 또 있습니다 저쪽으로 갈 거예요 여기가 저쪽으로 여기가 여수해상 케이블카 주차타워 어, 여기도 이쁘네 모리가안 살지 나오 여기는 어디야? 여기는 어디야? 여기는 어디야? 여 어디야? 어디야? 여기 여기는 여기어여섯 카페 여기 카페 하네 여기 카페 하네 여기 카페 하네? 여는 아니 이거 어 와우. 여자 여자여 돌아갑시다. 움직이또